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끝까지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대한민국의 한마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2부의 문을 열어줄 첫번째 수서를 소개해드리도록 할텐데요. 첫번째 수서는 김진태 의원님의 스피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네좀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오늘 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저 광화문 집회 에못 나가셨죠? 제가 이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게 바로, 바로 지금 현재입니다이 사진 보십시오 이 사진 보십시오 네. 와, 저 광화문에서 신청 <웃음> 전당대회장이 아닙니다 전당대회장이 아닙니다 잠시, 좀거앉주십시오 예, 네. 네. 좀 앉혀주시고요 아, 오늘 저 지금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미 난리가 나 있고요 저 인원이 그대로 행사가 끝나고 귀가를 했느냐 그게 아니고 지금 다 청와대 앞으로 행진을 했습니다 지금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아, 우리는 비폭력 평화적 집회를 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상사가 없기를 좀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미국에서 귀한 손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어쩌면 이 자리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 바로 저 자리에 있으면 한눈에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떤지 바로 알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지금 아, 그럴게요, 이 지금 부여되이 과제가 사회주의 아니, 헌법 어차피였는데? 개정, 이 헌법 개정의 필요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헌법 개정이 필요한가? 글쎄요 필요 없죠? 네, 예, 그러면 그냥 거기다가 노! 이렇게 어, 정확도, 지어요 지금 시간 지났어요. 시간 지났어요. 시간 지났어요. 시간 지났어요. 시간 지어요 시간 지났어요. 시간 지났지 바뀌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아, 자 요새 유명한 남자 고개 숙인 남자 누굽니까? 저쪽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군데 인물이 조금 화나네요자 <웃음>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청문회 보셨죠? 어떤 장면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이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사상전향을 했냐고 물었는데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했죠? 를 그냥 사회주의자라는 것을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 말은 나는, 나는 크리스찬이면서 무슬림입니다 난너는 똑같죠? 그리고 여러분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하니까 아 이게 뭐 어디 저 북유럽식 사회주의 아니냐 뭐 아니냐 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칼 마르크스도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사회주의자였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사회주의라는 이념에다가 바로 그 사노맹에서 채택하고 있는 무장복기가 돌아가면 그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예 네. 사노맹에서 전향 안 했다고 하고 사회주의자라는 걸 그대로 자백을 하는 거는 뭔지 다 아시겠죠? 그것도 제 입으로 얘기를 하면 저도 고영주 변호사님 처럼 또 어디 가서 재판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게 정말 심각한 겁니다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커밍아웃을 한 겁니다 그냥 나는 사회주의자 자백을 한 거죠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헌법 개정을 하면은 그게 사회주의 헌법으로 가겠죠. 그런데 제 말은 뭐냐. 그게 앞으로인 법뿐만 아니라 이미 이런 시도를 한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딱 1년 전입니다. 바로 1년 전. 예, 이 대한민국은 1년이면은 강산이 변할 정도입니다. 10년이 아니고 6개월, 3개월이면 모든 게다 바뀝니다. 그때 이 정부에서 이미 헌법 개정안을 들고 왔는데 제가 국회에서 그 개헌특위라는 특위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국회에. 그런데 저는 어떻게 했냐? 그 가지고 온 헌법 개정안을 던져버렸어요 이번에 청문회 때는 또뭐 서류 찢었다고 또 여러분들 기억을 많이 하시는데 1년 전에 헌법 개정안은 찢진 않았지만 던져버렸어요 왜 그랬느냐 그 내용을 따져보기도 전에 대통령이 제출하는 헌법 개정안을 누가 들고 왔는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때 그거를 조국이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자기가 무슨 자격으로 그걸 가져옵니까? 비서가. 일계 비서가. 아무리 국회에다가 그거를 딱 던져놓고 검토해다가.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들고 온 거를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검토하지 않겠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대통령의 비서가 개헌안을 들고 오면 그 검토를 나는 국회원내 보좌관을 보내서 대신 검토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웃음> 이조국이라는 사람이 그때부터 이렇게 오지랖 넓은 짓을 한 거예요. 하라는 짓은 안하고 쓸데없이 오버하는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입니다. 이 오지랖을 어떻게 번역을 할지 참 걱정이 좀 되네요 그래서 이제 던져버리긴 했지만 그때 그 가지고 온 내용 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은근슬쩍 자유를 싹 빼버렸죠 뭐 자유민주주의나 민주주의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하면서 막 우기가 됐는데 맞습니까? 굳이 자리 있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면 그 자리에 가로 속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인민이 들어가죠? 그게 바로 헌법 10조에 또 나옵니다. 자리 있는 국민을 사람으로 바꿔놨습니다. 이거는 아주 대놓고 주체사상으로 가자는 거였죠? 제가 저렇게 딱세 개만 뽑아왔는데 이런 모든 이 생산수단의 국유화가 벌써 속에 나옵니다. 기업의 국유화를 통한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하려고 벌써 그때 헌법 119조의 개정초안에 나왔던 겁니다. 이런 헌법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죠? 그서 그때 우리가 우리 야당이 이거를 막아냈는데 제가 가서 뭐 열심히 뭐 똑똑하게 잘 싸워서 막았느냐? 아닙니다. 무조건 숫자의 정치입니다. 숫자. 그때 우리가 만약에 야당이 개헌 전지선, 백석이안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다 통과되는 거였죠. 우리 야당이 아무리 힘이 없고 욕을 많이 먹지만 저것까지는 막아냈습니다. 다음 또좀 볼까요? 네. 네, 이정도만 얘기를 하고 간다 그러면은 아이뭐 그거 우리도 다 아는 얘긴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까봐 오늘 여기는 굉장히 어, 수준이 있으신 분들이 온 거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했습니다 그 작년 개원안에 들어있던 내용입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잘 몰랐던 부분 지방분권 개원안에 이제 나왔어요?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죠? 권력이 이렇게 한 군데 모여 있는 게다 분권으로 지방으로 내려가면 왠지 좋은 것 같죠? 이 사람들은 꼭 하는 게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용어 혼란 그죠? 국민들한테 감성적으로 접근하려고요 지방분권형 개헌이 되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가뜩이나 손바닥만한 나라가 동서로 좌우로 다 나뉘게 됩니다. 예? 그렇게만 나뉘는 것도 지금 골치가 아픈데 입법권 도지사가 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의 종류와 세율 같은 것도 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마음대로 세금을 거둬들일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검찰청 경찰청도 도지사 밑에다가 다 붙이겠다는 겁니다. 소공화국을 여러개 만들겠다는 e r e 왜 이렇게 까지 할까 하고 생각을 그때는 잘 이해가 안됐어요. 저도 d t h 했었는데 보니까 이게 중국입니다 여러분. 중국 네? 지난 한번 개헌을 하려고 했던 그 저희는 그 뒤에 오야봉, 빅브라더 중국이 있는 거예요? 자, 이미 이 싸움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밤늦게 혹시 전철을 타보신 분들은요? 막 중국말 쓰는 사람들이 때로 몰려다니는 거본적 있으신가요? 네! 요새 중국 관광객도 사드 때문에 잘안 온다는데 왜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들어갔죠? 이미 차이나타운이 몇인지 아십니까? 차이나타운 인천 거기만 있는 줄 아셨죠? 전국에 24개가 있습니다. 서울에만 12개. 제가 사는 서울에 있는 그 동네에도 차이나타운이 있어서 거기 가면은 중국말이 거의 표준합니다.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이 중국 사람들이 8 6만명 이게 이제 영주권 단계입니다. 지금 네 단계를 가지고 지금 차곡차곡 진행을 해 나가는데 이미 들어와 있어요. 중국, 제주도에서는 투자이민제를 이미 시행을 해서 5억 원만 투자하면은 비자가 나오고 5년 있으면 영주권이 나요이 86만 명 중에 지금 영주권자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 통계도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영주권을 부여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국적을 이제 주게 되는 겁니다. 국적. 이미 간이 귀화제 이런 법안이 중국 사람들을 국적을 쉽게 주고 이주 영주권을 쉽게 주고 하는 법이 국회에 이미 10개 정도가 지금 들어와서 쌓여있습니다. 중국 사람이 여기 와서 국내에서 대학만 졸업하면 은 바로 주겠다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미 지금 18만 명이 국적을 취득했다고 합니다 18만 명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국적을 취득했다는 얘기는 참정권, 선거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 한군데 몰려가면 은 기초단체장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네. 제주도 도지사를 중국사람으로 뽑게 되는 날이 이제 머지않았다 이러니다 네? 제주도 도지사뿐이 아니에요 중국 인구가 몰려오기 시작하면 국회의원도 이제 중국사람이 막될 판입니다 네? 이런 거를 하기에 이게 다 어디 어떤 부서, 업무겠습니까 이게? 법무부죠 그래서 또 법무부 장관의 그 조국을 그렇게 안치려고 하는 겁니다, 아직은. 우리는 왜 다른 데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의 이런 거짓말쟁이를 안치냐 하지만 저 사람들은 법무부 장관이 있기 때문에 더안혀야 되는 겁니다. 또 다음, 고습니다 자, 그거는 좀 이따가 좀 틀어볼게요. 자, 여기 이제 그... 또 김정민 박사님 계셔가지고 제가 또이 잘못된 전문가가 있어서 제가 뭐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반중친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딱! 누구 한나? 당서이가 야, 안되겠어 요새 어? 교회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 몇개 철거해? 그러면 하룻밤새 허난성에 십자가 4,000개가 철거됐습니다 거기 가서 고생하는 목사님, 그 장비사님은 다 뭡니까? 하루아침에 북경에서는요 요거는 한달 전에 있었던 일인가요? 이것도 역시 하루 저녁에 삼성, 현대 광고판 다내려가죠 250개가 그 광고판 하나가 얼마나 비싼 건지 여러분들 아세요? 보통 뭐 4년, 5년 계약을 한 건데 그런 게 없어요 이 나라는 그냥 기분 나쁘면 싹철 겁니다 네? 베이징이었데 지금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 있지도 못하고 죽을 지경입니다 이런 나라 예? 지금 더군다나 미국하고 지금 경제전쟁이 붙어서 언제 언제 한방에 날아갈지 모르는 나라에 우리 대한민국이 줄을 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돼뭐 네. 이렇게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친구는 멀리 있는 겁니다. 네, 이미 춘추 전국시대 때부터 이게 동양의 지혜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웃나라하고 사이가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친구는 멀리 있는 거다. 여기까지 일단 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네. 이제 헌법 얘기 한 가지만 더 하고 우리 이제 앞으로 나아갈 길뭐 이런 거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헌법 중에 그 헌법 앞에 네 이제 우리 연방제로 또 가려고 합니다. 연방제 연방제로 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나는 이 대통령 이름도 좀 부르기 싫어서 문제 많은 대통령의 이 공약이 뭐냐 면 무슨 낮은 단계의 연방제 로 들어보셨죠?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지금 북한의 통일방안은 고려연방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은 아 낮은 단계의 연방제 연방제는 연방제인데 낮은 단계라니까 이거 그렇게까지 심각한 거 아닌가 보다 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나 쉽게 말하면 고려연방제나 그게 그거예요 굳이 말하면 낮은 단계 연방제를 거쳐서 그 다음 단계로 가면 고려 연방제입니다. 이행 과정이 하나다. 차이는 딱 뭐냐? 서로의 체제, 서로의 정부 다 인정하는데 국가를 두 개로 인정하면 낮은 단계 연방제, 국가가 하나다 하면은 고려 연방제 이북에서 말하는 아시겠죠? 딱 다른 거는 국가를 두 개로 인정하느냐? 그냥 하나로 인정하느냐인데 국가가 두 개면 뭐예요? 네? 이 남쪽 정부 대통령을 자처하고 모든 것을 북쪽 정부 대통령만 봐서 위에서 거기를 대변하는데 이거는 사실상 한개 국가랑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낮은 단계 연방제라고 해봐야 실제로는 고려 연방제랑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뭐뭐 뭐 체제가 두 개고 정부가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양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대로 하다가 나중에 돼서는 전한반도에 통합선거를 한번 하자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잘 들으셔야 돼요 북한하고 우리나라가 선거를 딱한번 해서 대통령을 한 명을 뽑자 이런 얘기예요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죠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아 북한은 인구 뭐 우리나라 한 반도 채안될걸요 2천만. 우리는 5천만. 그럼 그 대통령 선거하면 우리가 되겠네. 와, 그럼 우리가 이제 북한까지 다 먹는 거네. 아니요.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게 계산이 쉬운 거를 저 영악한 이북 애들이 수십 년째 주장해 오겠습니다. 아닙니다. 그 선거가 비례대표로 인구비례로 투표권을 주는게 아니고요 저 표에서 보세요 정당의 무슨 대의원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과 남한을 똑같은 동수로 주어서 투표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예. 네. 그러면 벌써 짐작이 되시죠 북한은 김정은이가 나오면 은몇 퍼센트? 100% 우리 대한민국은 누가 나온 누가 한 명만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나오면은 다 찍어 줍니까? 저기 보세요, 저표 보세요. 나만 정당 중에 벌겋게 물들어 있는 것들 있죠. 이런 식으로 투표를 하면 김정은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번에 우리 조국 때문에 다 알게 됐죠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 걸다 알게 됐죠 이 사회주의자들은 숨 쉬는 것 빼고 아니 숨 쉬는 것조차도 다 거짓말이에요 보셨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뭐 심각한 척 하다가 돌아서면 은 딴짓하는 거다 보셨잖아요 모든 게다거짓말 절대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예? 네? 아, 옛날에 옛날 한 2년 전, 3년 전에 사람들이 뭐 촛불이 들고 일어나고 막 최소한 사태가 생기고 뭐 이렇게 할때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렸죠 헷갈리면 안 돼요 어떻다? 저쪽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네. 이번 이 조국 사태의 본질이 바로 여러분들 다 아시는 단군 일의 최악의 거짓말쟁이가 지금 전태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사회주의를 지금 내걸고 있는 사람이 최초 사회주의자가 최초로 대한민국의 법무장관이 일단 됐습니다. 거기다가 친북에서 끝나지가 않아 이제는 친중으로 들어가는 단계다. 이미 그 무슨 펀드가 뭔가 하는 것에 중국 자본이 6천억이나 들어가기로 MOU를 맺어놨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이제 중국이 돈을 베팅을 해서 이 정계, 우리나라 경제계까지 이제 다, 다 말아 드시겠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 본질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희망이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희망이 있겠네요?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 미국에서부터 이렇게 친구들이 오고 이 휴일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하루종일 이렇게 고민을, 애국자분들이 고민을 하시는데 희망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순간에 광화문에 모여있습니다 네. 네. 우리가 정말 저 좌익시 계산법에 의하면요 오늘 한 천만명 모이려고 그랬는데 화딱지가 서 2천만명 모인거구나 이럴기 <웃음> 때문에 충분히 해볼만하다 지금 언론도 많이 바뀌었고요 적어도 언론이 조국은 굉장히 미워합니다 이런 기회를 타서 조금 조금씩 돌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 내년 선거. 오늘 뭐 강렬을 20분을 해야 된다 해서 급하게 잘리를해는데 아마 저를 잘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상기시키게되면 2017년 1월 24일 국회의원회관 네. 국회 네. 5비에 전시되었던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네. 누드화를 제가 떼어내서 던진 혐의로 지판을받았니다 네. <웃음> 거의 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핵 미사일 위기는 그대로 더 심해졌죠. 종체적으로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극복할 방법이 지금 안 보입니다. 그, 그 해법을 가장 효과적이고 결정적인 해법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방법은 문재인의 위선의 옷과 김정은의 우상화 옷을 발가벗겨가지고 광화문 광장에 효시하면 됩니다 <웃음> 북한 개방을 하지 않으면 북한 개방을 하지 않으면 북한 핵 문제도 대한민국의 공산을 비교해서 절대 벌어질 수 없습니다 모든 게 북한 김정은 집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 아십니까? 제가 준비한 공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반도 어, 자유와 진실의 파도로 어, 북한해방, 강희제웅이 그렇습니다. 한반도는 공산화위기에 처했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국이 딜레마에 빠져있는 가운데 대한민국과 한미동맹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남북 및 미국 정상회담을 통하여 수없는 대화협상과 단도 높은 경제 제재도 에 불구하고 북한 미사일 위협이 감소되기는 그냥 어제 s l b m 을 쏘았죠. 올해 들어서 10일 하루 종일 쏘았는데 그게 핵, s l b m i c m 다 그냥 다 하셨습니다. 북한이 질질을 는 동안, 거짓말 하는 동안 하여튼 더 위협이 늘어났습니다.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이 실하는 목적이 다른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방제 통일을 염두에 두고 북한 공산 전체주의 독재자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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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산주의 추종자입니다그 대망은 제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조국 이야기 계속 나는데 사회주의자를 법무장관으로 지금도 영어로 법무장관을 더미수스도 자스티를 모자입니다. 자스티, 정의. 이언도 얘기했지만은 전향하지 않은 사회주의자를 공산주의자 대통령이임해한 겁니다. 그렇게 공사를 위해 지금 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내라는 위기를 지금 치하고 있습니다. 그 내폭 상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공공의 가치가 다른 분이어요 앞으로 자식들 교육을 어떻게 시킬 건가, 여러분? 자식들한테 거짓말 잘해라. 수단 빵과 가지 말고 출시해라 그러면 나 준다는데 이렇게 교육시킬겁니까 아니면 거짓말 하시는. 지금 조국이 국민부 장관의 인무지 파블릭, 트러스가다신뢰다 무너진 겁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지금 대한민국은 핵무장한 북한 공산주의 전체 전범집단과의 내전에 대해서 종북자파 문재인 정권과 그추정철력에 맞은 자유예국 국민들 간의 최저한 내전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정은은, 금년 3월 달에, 우리 고용주께서 네. 주축대해서 집단살해제, 인도의반항제 지휘관정의 직무태만제 등을 포함 제로, 국제행사재판소 관할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만히 으로 이미 고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혼조연 해가지고, 시민단체 있지 않습니까? 이틀 전에, 내란선동죄로 고갈됐습니다. 대통령이. 그 다음에, 정룡무 전국 광부 장관과 정년도 행국 광부 장관은 대한민국 수예백 장성당과 한변에서 공동으로 일반 이직제로 고발했습니다. 가시죠, 이분들. 대한민국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문재인 종장파 정권의 숙주인 북한이, 그러니까, 뭐, 뭐가 왜 핵개발했는지, 문재인 본질을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북한군의 취약진과 핵미사위기의 본질적 원인입니다. 북한은 재래식 전쟁 속에 이걸 오래전에 이미 상실했습니다 저는 해군출신인데요 1999년 6월 15일에 제1연평해전이 스웨어 아, 임평군 남방 NLL 이남에서 벌어졌습니다. 북한군하고 휴전 이후에 첫교전이 일어났는데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게임이 안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때가 99년인데 제가 1980년에 무장단첩선을 칠흑 같은 양안에 보이지도 않는데 자동으로, 자동화 장치로 해서 한 발에 객첩시킬되있습니다1 9 8 0년 40년이 아닙니다. <웃음>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북한군이 대한민국 에군의 40년 수준, 수준도 안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북한군이 전투를 하면요 외부가 번에 사람이 빽빽하게 붙있어요 예, 수동으로 다 돌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해군은 외부업관에 사람이 없습니다. 예, 전부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99년 어, 제11평양이 끝나고, 그 다음날, 김정일이가, 김정일이가 평양구제 중국 계산을 찾아갔다는 말입니다. 솔직히 얘기합니다. 이번에 남조선하고 한번 붙어보니까, 아이, 사람도 안 보이는데, 폼은 우리를 따라오고 말이야. 정확하게 고발사에 오는데, 도저히 당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심해 감정 이런 거좀 지원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아니까 근데, 지금 지상군도 말이에요. 북한 지상군들이요, 정규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진실공격할수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에, 전망에서 이렇게 전선 돌파를 하려면, 막, 일단 포로 제압을 하지 않습니까? 포탄에 장작이 노후되어가지고 3분의 1이, 3분의 1이 말이죠. 가, 날아가다 다 떨어져요. 그거 아십니까? 무이가 날아갔는데, 거기 또 3분의 1이, 신간이 부실해가지고요, 쳐지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제그 사람은 한 10% 정도가 목표 지점을 해서 날아가는데, 예? 중간에 또 떨어진다는 거죠. 예 자기들 또, 저, 진위계가 하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은 0인데 0%. 0%. 0%. 그게 그러니까 북한군이 진지 돌파 능력이 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 연합 훈련을 하면은, 그 대형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탱크를 못 모으는 거예요. 왜? 기름이 부족하고 하니까 평소에 훈련이 안 돼가지고. 근데 예비역들, 그 하나 늙은 고병들 불러가지고, 옛날 탱크 모으는 사람 불러가지고, 탱크를 대신 몰게 할 정도라는 거 아닙니까? 아십니까? 그 처음 떴습니까? 그 북한군이 지금 병사들이, 되습니 43.5kg입니다. 제가 한적 있을 때 43.5kg인데 지금부터 내려왔을 것 같아요 중학생 1학년 정도? 등균, 체중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못먹고 체력이 약한데다가 훈련도 부족하고 기를도유로 가버립니다. 도저히 운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죠? 비트 생공입니다 핵! 미사일 화생무기, 소위 비대칭 무기,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보유할 수없 무기를 보유해서 가장 적은 동물을 투입해서 그거를 가지고 체제 추진하면서 공갈치 가지고 남한 통일까지 하겠다 이것이 북한의 기본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핵미사일 위기의 본질은 북한군의 재래식 전력을 가지고 전면전을 수행할 능력이 산살기 때문입니다 여러 그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그 북한이 핵을 이분 보도해가지고 거의 개발이 끝났는데요. 핵 무장이. 그 다음에 어제 s b d m 까지 쌓아가지고, 그야말로 어 핵, s, s, ICBM, s b d m 까지 연결 다, 구비했어요핵 무장, 이게 전략화가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개인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했던가이러고 그러면 1993년에, 어, 북한의 n p t 를 탈퇴하면서 1차 포기위기가 와서 지금 몇년 26년 됐습니까? 20년? 그럼, 90, 그럼 1차 어, 어, 핵실험한 지로부터 1 3년이 지났어요. 뭘 했느냐, 이거야. 뭘 했느냐, 이거 특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작년 4.11 한국전 정사임 해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1년 내에 북한 김정은이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하기로, 북한 비핵화하기로 약속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그렇게 보고했잖 않습니까? 공문했잖 않습니까? 미국 서른대통령한테 가서 똑똑한 얘기를 해가지고 어? 미국 전사회담을 시행하시긴 하고 말이죠. 우리도 그렇게 하고 뭐가 남았습니까? 재진을 한다고 북한에 밟는 게 있습니까? 하나도 비핵화에 일부러 나간 게 없어요. 더타잎뻔했다봐요또 어떻게 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그럼 저는 오래전부터 이 주장을 계속 했는데, 기나만 듣은 사람이 없서 제가 별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걸, 철칙을 지고 있습니다. 제가요 합참에 초대 정보작전과장, information operation, 이과장 제가 창설에 제가 초대 과장을 했어요. 근데 이런것들를 분석해보니까, 전쟁각이 완전히 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옛날처럼, 돌게 아파! 이거 아닌가? 완전히 전략적 중심부터 파고들어집니다. 전략적 그런데, 북한에도 전략적 중심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도 전략적 중심이 있습니다. 그 전략적 중심을 쉽게 얘기하면, 그 나라를 떠받치는 힘의 원천. 그 나라를 떠받치는 힘의 원천입니다. 전략적 중심. 그 전략적, 중심이. 그 전략적 중심이 와야 되면은, 그 나라를 그냥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쉽게 기이 클라우드에 입증한 얘기인데, 북한의 전략적 중심이 뭐냐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라크도 마찬가지예요. 이라크 전쟁 유군이 이라크 전쟁데 그렇게 공격했어요. 을 빨리 끝냈다요 그런데 북한의 전략적 중심은 김정은 우승화 최고 리더십입니다. 그것만 무너지면 끝났는데 자 한국의 대한민국의 전략적 중심 뭐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강조하는 한미 동맹입니다. 한미 동맹. 한미 동맹이 와야 되고 조합국이 철수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가 체제가 유지되고 말, 생존해서 이때까지 분명한 건 누구 때문인가 한미동맹이었다 <웃음> 어, 북한의 영양제 북한의 영양제 나쁜 놈들이지만 영양제는 틀린 놈입니다 집중적으로그 한미동맹으로 파고된 겁니다 모든 게 한미동맹이에요 미사일 태발하는 게 모든 게한미동맹에요 돈을 맞게 딱이런면 계산해보시죠 북한을 외질 외질한고 전부 한미동맹에 예, 그 동전선언을 해서 평화협정 치제를 가야된다 예? 이 전부 한미동맹 와야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죠? 그럼 우리도 그러면 북한의 전략적 중심을 와이시게 될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은 그렇게 했는데우리는 뭐했죠? 전혀 거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안 했다 뭐 바보같은 짓이죠 근데 2004년에 튜든선에 설치됐던 대북 확성기를 철회했죠 공개정부 때 그래가지고 2011년에 천안함 사건나고 다시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가동을 안하다가 2015년에 가동을 했습니다 이게 뭐죠? 목한질의 우리 병사와 다리가 날아갔어요 최근에 그 전상이나 이상이나논란봤다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하지현 풍사가 전사, 전사, 전상 사전처리됐다 하더군요 제가 그때 저북군수도 병원에 한번분명하지이 있습니다 정세인 국한이도 계신데, 내부만 같이 갔었는데요목합질해하고 우리가 아주 치명적인 그 보복을 하겠다한 것이 휴전선, 학생이 방송을 제기한 겁니다. 국외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냥 어, 길을 쓰고 반대했습니다. 심지어는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예민한 겁니다. 예. 김정원 최고 위직이 저희 북한의 전략적 중심에 치명적으로 영향을 주니까요. 당연히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분들, 방송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경제 제재 다 필요 없습니다. 다풀어도 괜찮아요. 솔직히네. 예. 근데 풀면 안 되죠. 유저 계속 압박을 하는데, 대응에서 완전히 북한 김정원 최고 리직십을 개량해서 공체적으로 정보작전을 해야 러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 진실의 개념을 북한에다가 프로젝션 줍니다. 투자해야 합니다. 파도처럼 밀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유의 방파자가 아니고, 자유의 파도를 북한에다 밀어야 됩니다그래에해서 <웃음> 북한 주민들을 각성시키야, 북한 주민들을 각성시키야만 김지경이가 그분을 넣습니다. 북한 해방을 위한 소위 자유와 진실의 파도가 넘어갔고, 그 투사 작전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자유의 문제 될수 있습니다. 지금 그 어, 자유와 진실의 파도가 북한으로 넘어가면 북한 체제보 포기됩니다. 반드시 포기됩니다. 그리고 김정은이는요두 가지 막기대가어요 북한 주민들이 덜보이어나면은 근데 그러니까 설보이나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김정은이가 얼마나 은투리느를다 각성하는 순간이에요. 김정은이가할 수가 없습니다. 망명하든지 한국한테 포개됩 망명을 하든지 아니면 은 핵미사일 다 포기하고 미국 심해가든 뭐라든 손들기되어 있습니다. 근데그 방법을 안 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니까요. 근데 사실은 이라크전 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라크전 개전 전에 이분은요 이라크군 장군들한테 메시지를 다 보냈어요 야너 빨리 좋은 말을 한국에라너 망한다 계속 내려오니까 처음으로 일하다가 계속 오니까 이게 친화되고 그러게 그러니까 이라크군이 저항 다음 저항을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항 의지를 개전 전에 이미 다 에, 말살 시키라고 들어간 겁니다. 제가 그때 분명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이라크의 전략적 중심이 후세인, 천국이 되시기 때문 오로지 후세인, 거기만 공략해서 거의 피해를 많이 흘리지 않고, 이라크에 순식간에 이라크의 전쟁이 끝난 겁니다. 이라크 자유자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걸 노력을 안 하느냐, 이거 그런데,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북한 핵 위기가 생긴 지가 26년이 지났습니다. 전혀 해결 기미가 없습니다. 더 악화됐습니다. 미국은 1962년 후가 미사일 위기가 겪었습니다. 그런데 미사일 보는 핵실의 방법도 아니고 소련에서 또 장군이, 중군이 미사일을 갖다 놓는 겁니다. 그걸 미사일 기지 근설하고 있는 것을 유튜브 정찰기가 공항에서 지금 같이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오늘부터 바로 케네디 대통령이 전쟁을 봉사했습니다. 결전의 각오로 국민들을 다 무장시키고, 일체 국민들이 거의 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걸 힘을 가지고 압박을 해가지고, 13일 만에, 당시 브루시초프가 소련 공산당 세계장이 13일 만에 철수하다고 약속했습니다. 13일. 그리고 완전히 쿠가에 발입된 미사일을 전부 소련으로 다시 철수해 가져간 게 55일 만에, 55일 만에, 55일 만에 미사일 비기을 완전히 100% 끝낼 뻔했어요 근데 우리는 26년이 지나도 끝을 내기는 그냥 더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거짓말인데 인정한 적이 있습니까?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결전의 의지로 무장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의 상황은 지금 광에 수백만이 저는 모임 불가를 저도 광운 가야 되는데 오늘 이거 왔는데요. 저 마무라가 대신 갔습니다. 근데 그렇죠? 제가 마무라가 아 제가 출신을 만나서 제가 세금 한 침묵에 실패는 짓을 했다고 가족한테 피우고 그 생각을 하지고그그고 미안하게 있었는데 오늘 지 깜짝 놀랐어요. 아! 차이 나갔다요 그런데 제가 주변에도 봐도 광운원 감장에 지금 보송질이 아니라 그정도계기를 그 가지고 국민이 산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문을 들으면 우리 힘이 많이 있습니다. 이만 나사드니다 음악 감사십립니다 박력한 박력님 박력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한 이 애국의 열정으로 지금 이북한이 더욱더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요. 이 열기를 이어갈 다음 순서는 김정민 박사님의 연습입니다 20회에 열게된 정말 축하드립니다. 시간에 좀 가기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 주제는 중국 관련 문쟁입니다 일단 오늘은 세개의 주제로 나눠서 이야기 할텐데 첫번째, 미국 제국주의와 중국 제국주의의 대결 두번째, 역사 왜곡, 세번째,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미 제국주의와 중국 제국주의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중국에 파견되어서 근무하던 시절에 그 중국의 공무원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 솔직한 대화를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그 공무원이 저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어 대한민국은 아 대한민국의 역사는 중국 역사일 부이다 그래서 순간 저는 매우 화가 났지만 일단 화를 참고 질문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어 그랬더니 그 사람은 저에게 중국에는 5 3 개의 소수 민족이 있고 이 모두를 포함해서 중화민국이라고 민족이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영토 안에는 조선족이 있고 그리고 그 조선족과 한민족은 그 뿌리가 같습니다. 따라서 중국 영토 바깥에 있는 중화민족이 세운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이다 라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어, 제가 이런 대화를 홍콩이나 대만에서 했다면 즉각 반박을 했을 텐데 아무래도 제가 중국에 있었던 관계로 강한 반박을 하지 못하고 다음과 같이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어 당신은 미국을 좋아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싫어하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면 당신은 미국을 싫어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은 미국은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괴롭히는 나라이다. 따라서 먼 미래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1의 강대국이 돼서 이러한 문제를 바꿔야 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점을 잡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중국은 왜내분을 일으키게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의아해하면서 왜 그런 이상한 질문을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죠. 미국은 이민자위에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어. 그래서 미국에는 전세계에 다양한 민족들이 들어와서 그 미국의 국민된 이 나라입니다. 따라서 미국 안에는 중국 민족들도 미국의 국적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국경 밖에 있는 중국인들이 만든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의 다른 주입군입니다. 내란일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 굉장히 화를 내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한 논리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 중국이 말할 때는 옳고 저희가 말하는 틀린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진정한 제목 북한을 포함한 우리나라에는 미국을 침략국가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생각해보십시오.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무엇을 빼앗겼는지. 우리나라의 영토는 여전히 한국의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제는 과거 제국지이처럼 수탈을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이 컨퍼런스가 끝나고 각칫을 나눠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서울의 야경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